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아코르바트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궁금하셨죠? 여러분들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가서 멋있는 동작들 네, 화려한 동작들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우려하셨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전혀 네 그렇죠. 쿠션이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. 네, 네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보여주시죠. 아 그런 것 <웃음> 저희는 일단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그래주세요. <웃음> 다른, 다 바로. 아른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다른. 고른 다른. 다른. 그 기록을. 하, 쭉, 오케이, 쭉 <돈> 아, <진짜 무서워. 웃음> <삭 repeens> <웃음> 이렇게 포기할 가지 덮혀 민재야 직 한계점이 아직 아 그렇다. 갔어 싸웠다. 혼자 할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할 건가요? 멋있게 보여주세요. 무력 즉 오! 오. 다시. 또 해? 응. 또 하나, 둘, 셋, 넷, 즉 오. 오! 할수 있으면서. 어, 멋있다. 와. 사! 하! <웃음> <웃음> 더 높게 더저 하! 늘 위로 <웃음> <웃음> 제가 하지 못했어 저 분들한테 인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야 아니. 해야 돼내 보여줘? 네. 어. <웃음> 어, 인사 한번 해봐줘 안녕세요보여게 신기사 익스플로전 ITW <웃음> 오 이름 완전 <웃음> 있어 갈게요. 둘. 셋. 오, 멋있었어. 이름이 뭐라고요? e x p l o i o n RTW. 와, 대박. 이거 따라 하실 때 네. 정말 중요한 게 몸이 경직되면 끝. 와, 대박. 뭘 풀어줘요? 그러면? 그냥 이렇게 돌아줘요 와, <웃음> 아, 대박. 생각도 없이 긴장 조금 한 다음에 아긴장 해야 돼요? 네 아니면 다쳐요. 긴장 너무 안어아 진짜요? 네. 넘어지 너무 귀여워. 고! 이렇게 해서? 예. <레이시야> 아 근데 이게 두멍 뚫리는 거보 아, 절대 안 돼, 절대 안돼 여기 야곤대 같은 거여 <웃음> 이거 방석이 나가는 거한 번도 안 하는 통패졌다아무게파이어그부들을야지 <레이시오> 시작! 원, 투, 쓰리, 포! ㅋ <웃음> 시작해 어. 힘좀줘 힘이 없어요 a s t r 아 네, 이청이 여기랑 있을 때는 아니 쪼라야 될게있서 아, 큰일 났 아, 카메라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저, 제가 막 힘들었을 보여주고 그을는데 네. 결국엔 네. 다 했어요 해내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했다는 거 네. 아직 미숙한 <웃음> 면도 많지만 그래도 네. 계속 하려고 노력 중이라 제가 또걱정이거든요 저희 MCND가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어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ND 빅민 어? <웃음> MCND 빅 민트였습니다 안녕 <웃음>